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위의 요정 MC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2월 28일 무슨 날이라고요? 네 방금 마음속으로 외쳐주신 분들 저 방금 다 들었습니다. 바로 커먼사 모바일 4주년이 있는 날이죠.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벤트 소식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4주년 출석 이벤트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 보시는 것처럼 시작부터 이벤트 보상 어마어마합니다. 총 9일짜리 출석부고요. 격일로 4주년 행운 상점 10회권과 블랙펄 4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만 해도 블랙펄 총 1600개와 행운상점 이용권 총 200회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건데요 절대 놓칠 수 없겠죠 4주년 행운상점 10회권은 펄 상점 내부의 4주년 행운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캐릭터 레벨 60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 보실게요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4주년 행운상점 이벤트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4주년 출석 이벤트에서 얻으신 4주년 행운상점 10회권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행운상점까지 왔는데 보상 구성품 소개를 안 해드릴 수 없겠죠. 혼돈 장비함 심연태고 하둠 흑정령 룬상자 미확인 심연태고 엘리얼 룬상자 반려동물 별밤 태산이 7세대 우리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태고 주무기 보조무기 선택 상자 태고 방어구 선택 상자 마력의 정수, 돌파 복구권 등더 많은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운 상점에서 행운 듬뿍 당긴 보상 얻길 바라요. 세 번째 이벤트 4주년 도감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검은사 모바일의 4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모험을 함께 돌아보고 또 기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며 마을 상인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봐요 해당 도감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만 참여를 할수 있으며 접속 시 의뢰가 자동 수락됩니다 주요 보상으로는 토벌 추천서 15,000개, 모험의 증표 1만개, 적판 4만개, 돌파 복구권 1만개, 태고 장신구 2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벤트는요 4주년 추억의 보관함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1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2월 27일 일요일, 2월 28일 화요일 그리고 3월 1일 화요일 3일 동안 낮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다시 한번 오후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이벤트 진행 시간이 되면 벨리아 농장지대 여러 곳에서 소중한 추억이 단발적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이때 소중한 추억을 주어 추억 보관함을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억의 보관함을 사용하면 추억의 앨범을 얻어 원하는 보상과 교환을 할수 있는데요 레이드 입장권 상자, 흑정령 플러스, 전투 플러스 등 다양한 보상이 모험가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상마다 교환 제한 횟수는 모두 모두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또 매우 낮은 확률로 더하지 않는 기억을 획득을 하시게 되는데요 서버별로 변하지 않는 기억을 획득하신 수에 따라 여신의 눈물을 최대 10만 개 추가 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억 1개 획득 시 해당 서버에 여신의 눈물 2만 개, 2개 획득 시 해당 서버에 3만 개, 3개 획득 시 5만 개로 다 합해서 총 10만 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험가 여러분 모두 나와 내 서버 모험가님들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기억 획득해보세요. 다섯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다주년 글자 모으기 이벤트. 이벤트 글자 수집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이벤트 글자 교환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지역에서 몬스터를 제압하시면 글자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글자를 개별로 사용을 하시면 감사의 마음 각각 1개씩 얻을 수 있으며 글자 4종을 조합해 모으면 감사의 마음 1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4개의 글자를 함께 모아서 교환을 하는 게 좋겠죠 이어서 어떤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지는 다음 이벤트에서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섯 번째 이벤트입니다 4주년 감사의 마음 교환소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교환기간은 3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수집 기간 동안 한주더 진행이 됩니다. 4주년 글자 모으기 이벤트를 통해 얻은 감사의 마음을 어떤 보상과 바꿀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물품 교환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다 이렇게 다양하고 푸짐한 보상이 모험가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좋은 보상들이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볼게요. 각각의 최대 교환 횟수를 합쳐 빛의 성수 총 4,000개, 차원의 조각 총 800개, 혼돈의 결정 총4 0 0 0 개, 아리엘리의 파편 총 4만 개, 돌파복구권 총 4만 개, 바이크스의 꾸러미 총 400개, 각성 계승 교본 상자 총 40개, 마지막으로 영양식 무제한 교환입니다. 아이템마다 최대 교환 횟수가 모두 다르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 일곱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4주년 선물 마켓 이벤트!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현물 경품 획득 기회가 걸려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00시에 4주년 응모권을 우편함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 4주년 응모권을 원하는 경품의 응모권으로 교환을 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진행이 됩니다. 또 동일한 경품의 중복 응모가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응모 횟수에 비례해서 당첨 확률도 쑥쑥 높아집니다. 게이밍 헤드셋 같은 경우는 5분을 선정을 하고요.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100분 또 나머지 경품들은 각각 한분씩 선정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4주년 태양의 신전 이벤트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1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2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오후 6시 15분 2월 27일 일요일 오후 6시, 오후 6시 15분 2월 28일 월요일 오후 9시 30분, 오후 9시 45분 검은사항 모바일 4주년을 맞이해서 3일 동안 총 6번 태양의 신전이 열립니다. 이번 태양의 신전은 은화를 봉헌해서 평소 보기 힘든 진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태양의 신전 내 봉헌실이 개방이 되면요 화면 중앙에 월드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3분 동안 입장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하는데요 미니백 우측에 태양 아이콘을 터치해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장을 하시면서 모든 모험가님들은 최고 보답품과 1회 봉헌 금액 입장 가능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원 버튼을 터치를 해주시거나 꾹 눌러서 자동 봉원 활성화 시키시면 봉원 금액에 해당해당되는 재화가 차감이 되면서 또 보답품 중한 개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봉원에 참가한 모험가님들 모두 같은 봉원실에서 봉원을 할수 있으며 봉원 결과에 따라 보답품 소진됩니다. 이때 기억해두실 점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봉원실에 입장한 후 30초 이상 봉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방 밖으로 이동이 된다는 점또두 번째는요 봉원실은 개방 후 2시간 동안 유지가 되지만 최고 보답품 획득자가 나타나면 10분 후 봉원실이 닫힌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 기억을 꼭 해주세요 최고 보답품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아홉 번째 이벤트입니다 4주년 기념 상점 오픈 이벤트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검사 모바일 4주년을 기념하는 상점이 열립니다. 또 그만큼 다양한 상품을 각종 재활를 통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단일 최고 능력치, 최고 강원석 상자, 또 어둠의 룬 상자, 마력의 정수 14만 개, 6세대 반려동물, 흑적색 금강 앵무새가 보이고요. 또 의상을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앵카로샤의 팔레트 종합 선택 상자가 아주 좋은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또 아까 에이든이 소개를 해드린 신규 의상에 적용되는 클래스를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또 써서 꾸미는 데 써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 만나러 가보실까요? 열 번째 이벤트입니다. 검은 돌 신전 확률 업 이벤트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3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대사막에서 라이팬을 제압하시면 검은돌 검은 신전 확률이, 등장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보험가님 애단아주와 많이 갖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검은돌 신전 자주 찾아가서 많이 많이 복원해주세요 자, 이번 주 마지막 이벤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월, 28일, 2월 28일에 있을 검은사막모바일 4주년 특별 이벤트 방송 소식인데요. 특별하고 의미는 아인 만큼 또 특별한 분들도 함께 모신다고 하니까요. 모험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4주년 특별 이벤트 방송 때 만나기로 약속! 아 근데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혹시라도 깜빡할 수 있어요. 우리 잊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2월 4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검은사 모바일 4주년이 있는 주인 만큼 이제 또 특별한 이벤트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험관님들 매일매일 기분 좋게 이벤트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